별자고 나중에 엠파하자. 그래. 청년 완화수면단식. 이거 어어자급이네 여기 어디서 어해요 다시 한번더 야, 초 녹을 거 같아 <웃음> 뿌려줘? 응, 어, 뿌줘 음. 야, 너 많이 틀었는데? 응, 그래서 해 원래 한 조각에 한 개씩이요 엄청 타봐 어딨어요? 드링크 세트 크랜베리죠? 어때? 똑같아요. 야, 우. 래래 48. 48? 아니야? 나야. <웃음> 나야. 아, <추워. 웃음> 어, 뭐 하세요? <웃음> 이게무로그의가 아, 촉촉하다. <웃음> 너무 딱딱해요 김혜경 왕조기 모두 다요? 그데 창업차림에 배트를걸치고 있었어요 <목소리도> 시험기간으로.. <목소리도> 시안은 하나도 시안은 하나도 안 했어. 나도 안 했어. 이건 계란색도 나왔어. 계란색도 나왔어. 옛날 정말. 아, 소리니짱이얘아 네, 네. 짱아. <웃음> 뭐. <웃음> 어, 국자 문자 있어요. 자에서또 마세요. 예, 뭐, 또, 또, 먼저 먼저 속끝 속에서 너무 웃겨 응, <목소리> 이제 먹어봐야 돼 <목소리> 밀가루 <구경>. 밀가루 이제 <목소리> 이거는 민법이라는 과목의 책인데 저희 학교에 있는 몇안 되는 싸강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월급공간을 만들려고 어 그냥 싸강에 들어가겠다 싶어서 신청했던 게 이건데 지금 하나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봐서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알건스 아직 밥안 먹었지?